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하울 영상입니다. 바로 왁스 비즈들 샀어요, 왁스 비즈. 약간 파스텔톤의 왁스 비즈 샀는데 색감이 진짜 예쁘죠? 약간 요런 느낌? 오, 너무 예쁘다. 그리고 그리고 스탬프를 구매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스탬프 스틱은 있어서 헤드만 구매했고 를 약간 특이하죠? 이런 사각, 직사각형 모양의 스탬프 이거는 약간 3D 스탬프예요 입체 스탬프고 이것도 사각 사각사각 사각 스탬프 아, 너무 예쁘다. 왁스 알갱이들 너무, 너무, 오, 너무 예쁘다. 너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파스텔 톤의 부드러운 느낌의 왁스 비즈들이고, 그러면 한번. 자, 이건 이렇게 3D 입체 타입의 스탬프예요. 독특하고 예쁘죠? 자,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이번에 새로 구매한 실링 왁스 재료들 왁스 비즈랑 스탬프 보여드리고 간단하게 샘플 이렇게 찍어봤어요. 앞으로도 다양한 실링 왁스 영상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또 올게요. 안녕. 바이.